그.. 그.. 다 있어 이거 편집해서 두바, 내보내줄게 어, 두이걸로응그 어. 알지? 응딱이래 어. 가면 가쭉 가봐 어느 씨간 결제한 거 결제하실 거죠? 호텔 키네? 아아 아. 호텔 키를 결제하실라고. 를야 무서운 분이시네요. 호텔 키를 아 카드 안 가져왔다. <웃음> Thank <music> you.